이제야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섰겠습니까 그의 오랜 측근이었고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임종석이 쥐죽은 듯 조용 하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서운 구속을 두고 큰 난리를 쳤겠습니까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나 서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장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장관의 말은 원론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의 과거 발언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 장관이 그것을 들먹인 것일까요. 혹시 무슨 숨은 의도나 의미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 문재인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법적인 책임의 대상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 기자들이 조사 계획을 물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은 서해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이런 답변을 대놓고 한 것입니다. 셋째, 왜이 시점에 한 장관이 이 같은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답변했느냐, 이것은 문재인에 대한 조사가 그만큼 임박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늘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서 문재인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의 사법처리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지금 수사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추적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해피격 공무원을 자진 월북한 것으로 물고가기 위해서 기밀정보 47건을 군정보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인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서욱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운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 이라고 적시함으로써 다음 수사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할 것인지에 관한 복선을 남긴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0월 22일 또 다른 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김전 해경청장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과 반대되는 정보 즉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서도 나는 안본 걸로 할게 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마저 구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서훈의 구속은 앞선 두 사람의 구속과는 상당히 그 결이 달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의 구속은 야권 전체 특히 문재인의 측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느꼈는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부장판사는 10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습니다. 10월 22일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봉희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세 번째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그저 또한 명의 또 다른 구속일 뿐일 것 같은데 앞선 두 사람의 구속 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서운이 누구길래 왜 김정민 영장 전담판사는 1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일까요 서운이 구속된 것이 어떤 무서운 의미가 숨어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야당 주요 인사들과 문재인 측근이었던 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난 것일까요 조용히 지내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서운 구속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운의 구속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가슴을 치고 통탄을 이루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 드러나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과장과 오버의 흔적으로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구속은 앞선 두 사람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서훈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점 둘째 문재인 대북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인 점 셋째 서운의 구속은 검찰의 수사가 결국 문재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 을 공식화한 의미에 다름 아닌 점. 바로 이 세가지가 임종석과 박지원 그리고 윤건영과 문재인 정권 관계 자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 한가지는 다름 아니라 문재인이 이번 월북 조작사건에 대해서 서운을 두둔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 하는 발언을 하고 나선 점입니다. 문재인은 최근 sns에 한가로이 음식 먹방을 올리거나 풍산계 파양에 대한 변명을 올리거나 때때로 자인은 코스프레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서운 구속에 대해서만큼은 못 참겠다는 듯이 갑자기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4일 문재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서운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무례하다 무엄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서운전안보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전날에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판사에게 대놓고 겁박을 한 것에 다름 아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마다 무엄하다 도를 넘지 말라 이런 제왕적인 어투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이거나 왕 이라도 되는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의 말을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안보부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실을 추정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그 판단을 수용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이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나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서해공무원 자진 월북 결론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추정 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둘째 팩트가 아닌 정황증거만으로 서해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그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서훈 전 안보실장 의 판단을 수용했을 뿐 자신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서운의 결정을 자신은 그저 수용 했을 뿐이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자신이었으면서 그 책임을 서운 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보를 보여 준 것입니다. 넷째 문재인 sns 글은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조작된 것임을 은연중에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조작의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차단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지냈던 자의 소갈머리라니 실망감을 넘어서 자괴감이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서운동 자신이 임명한 정부 인사들이 내린 판단을 단지 자신은 받아들였을 뿐이다. 자신은 단지 서운동 측근들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그저 수용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따위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를 어리석다고 해야 할까요 순진무구하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한가지 사실을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해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북한 경비병들에게 사살되기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방부는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이대준씨가 아직 생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국방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안보실은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사실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서운 안보실장도 아무런 조치 없이 6시 30분쯤에 퇴근했습니다. 셋째 국방부가 이대준씨가 숨을 거둔 사실을 확인한 시각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넷째 국방부는 이 3시간 30여분 동안 문재인으로부터 그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3시간 30여분 동안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문재인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가 뻔뻔하게 이제와서는 자기는 모른다 측근들의 판단을 자신은 그저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구조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책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을 버렸습니다.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이 차가운 물속에서 떨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 무려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피격이 되고 나니 그 책임을 김정 은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국민 개인 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공무원인 이대준씨 그 개인의 일탈로 인한 월북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김정 은을 보호하고 옹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문재인에게는 몇배나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의 헌법이 우리의 법체계가 빠져나가도록 가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고 이대준씨의 아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문재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윤 대통령이 용인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용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법체계가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제야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섰겠습니까 그의 오랜 측근이었고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임종석이 쥐지군도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서운 구속을 두고 큰그 난리를 쳤겠습니까? 서운 전 안보실장의 구속은 곧 문재인의 구속으로까지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당황한 나머지 술을 둔다는 게 그만 자충수를 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문재인이 SNS상에 쓴 글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과도 같은 법적 증거가 될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은 그 판단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의 관점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진 자가 수동적으로 판단을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모든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한동훈 장관이 뛰어들 가능성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이 문재인과 이재명 이두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을 본 후에 그 후에 다음 임무를 맡겨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2023년 후반기쯤에 우리는 한 차원 다른 위상을 가진 한동훈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윤 대통령의 큰 정치적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